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37절 말씀 그 열매로 나무를 아하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여섯 번째입니다 말 더듬는 자와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바리새인 그 나병원께서 나병,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귀먹고 말 더듬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 마태복음 어, 7장 30에서 37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 대가볼리 지방으로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자, 왼쪽의 그림에서 보면 어, 가버나움에서 두로 시돈을 거쳐서 대가볼리로 갔습니다. 대가볼리 가서 거기서 갈릴리 지방인 갈릴리 호수까지 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전번에 말씀 드렸듯이 대가블리라는 것이 어, 대가블리라는 것이 아까 열개의 어떤 도시로 해야 되는데 이것은 뭐예요? 그리스 로마 문화가 가득 찬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걸어서 저 걸어서 광인이 있었습니다. 그 군대라는 그 귀신을 안고 있던 광인을 고치고 난 다음에 어, 다시 갈릴리 호수저 갈릴리 호수로 가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어, 이그 아까 나왔던 이 내용에서 나왔던 아까 이 콜로세룸 같은 거, 거기에 나와있던 그 내용들 한번 봐서 보겠습니다. 이것이 어디냐면, 자, 이거 똑같습니다. 어, 그 드로 성, 베드로 성당에 나오는 것이와 마찬가지인데, 자,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둥그렇게 나왔던 그 내용을 갖다가 여자의 음부로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여길 갖다 그 다음에 여기를 갖다, 여기 오벨레스크, 이것을 오시리스. 여기는 뭐, 아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오, 오, 저 오시스, 저 오시리스의 오오시 남근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표현이 뭐냐면, 여자의 음부와 남자의 남근으로서 표현되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게 오벨리스크가 뭐냐면, 그 이집트에 있는 그 비문이거든요. 기념비 같은 건데, 왜이오벨리스크 같은 거를 그왜 거기다가 놨을까? 왜이것이 남근을 상징하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되어 있는 것인데, 거기다 왜 갖다 놨을까? 그다음에 이것은 태양신의 어떤 그 기념비인데 왜 여기다 갖다 놨을까 이걸 보면서 정말 조금 의심스럽다라고 생각 때문에 오늘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죠, 삽니다. 이것은 이시스와 오시리스에 대해서 내용으로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오시 저 이시스와 그 오벨리스크를 갖다가 했던 것이 뭐냐면 미국의 그 전쟁 그러니까 워싱턴 저 워싱턴을 갖다가 기념하면서 만들어은 것이 바로 이 그오벨리스크등든요 그다음에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러스에 나와 있는 오벨리스크가 바로 여기도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게왜왜 왜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형태를 갖고 거기다가 갖다 놨을까? 전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가 다른 것도 아니고 오벨레스크는 그 헬리오 플리스에 있는 오벨레스크인데, 3500년 전에 이집트 12왕조, 세노세르 어, 1세가 건립한 거거든요. 그게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그러니까 선전하는 것이 가장 오래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분명 기념비는 그, 그 묘의 기념비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은 뭐냐면, 다른 낙수 이런 거 있습니다. 이런 것은 뭐냐면, 어, 피, 태양 피라미드 신전 바로 앞에 분명히 기념비로 건립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그, 아부세르에 있는 그 제오 왕조, 네우세르라 왕묘의 태양, 그 피라미드 신전 앞에 그 오벨리스크가 있다는 기념비가 있, 있고요. 그 다음에 얘기한 얘기, 거, 헬리오 폴리스에 있는 오벨리스크가 가장 오래된, 그리고 가장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와있던 그미 워싱턴 DC에 나와있는 그 조지 워싱턴을 기념,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이오벨리스크인데요 이게 왜냐면 그게 한 37년 정도, 1848년에 시작을 해갖고, 1885년에 끝났는데, 이것은 뭐냐면, 그, 조지 워싱턴을 갖다가 존경하는 뜻에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 그, 워싱턴 DC에는 왜 저렇게 오벨 리스크를 갖다 저렇게 만들었을까? 그리고, 저기보다 오벨리스크보다 더 높은 건물을 질수 없다라고 아마 법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존경심의 어떤 그런가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이 오벨리스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한번 연구하고 보고가겠 있습니다. 자, 오벨리스크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여기에 쭉 보면 어, 이집트에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그저좀 터키에 있는 거, 여기에는 영국에 있는 오벨리스크, 여기에는 있그 프랑스에 있는 오벨레스크거든요. 이것이 전부 다 어디 거냐 면 전부 다 이집트 겁니다. 이집트 걸 갖다가 어, 상징적으로 거기다 갖다 놓은 거죠. 이것을 돌려달라고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가 있었죠. 이 형태가 뭐냐면 이 형태가 빛의 형태라고 보겠습니다. 빛이 퍼지는 사각 형태로 보여주고요맨 꼭대기 위에는 피라미 형상을 같이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에레미아 43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또 애급당 벤세메스, 베세메스, 베세메스의 석상들을 깨트리고 애급신들이 신당, 신당들을 불살리라 하셨다 할지라 하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개혁성경이 아니라 현대인 성경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그는 또 이집트의 헬리오폴리스의 주상을 깨트리고 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왔던 헬리오폴리스가 오베리스크의든가 건립에 오래됐던 그 내용이라고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거긴 현대인 성경은 헬리오폴리스의 주상을 깨트리고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집대 수많은 신전에 불을 지를 것이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 현재 그 헬리오폴리스는 그그이 오빌스 벨코 없는데 어, 이런 것이 예레미야 43장 13절에 나오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그 프리메이슨의 그, 그, 그, 그 상징입니다. 프리메이슨 상징. 근데 우리가 프리메이슨 상징 보면 여기 우측에 보면 1도에서 33도까지 있는데 1도에서 3도까지는 그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고요. 뭐 정확한 이런 그 그런 걸 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33도가 되면 그 정책적인 것들, 그적 그리스도의 행태를 아마 하고 있는 모양 같습니다. 하고,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를 있습니다. 거기에 누구냐면, 빌리그리암, 목사죠. 돌아가셨죠. 30살입니다. 우리나라의 여의도 광장에서 우리나라에 갖다 기독교를 전파하신 분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적 그리스도인 프리메이슨의 일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만 빈센트 빌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도 목사지만, 어, 정신 분석가 로먼 빈센트필드 이 사람도 그 목사지만 기독교 목사지만 어, 프리메이슨 적그리스도 33도입니다 제시 잭슨 목사도 마찬가지 이 사람 목사인데 정치인이면 인권운동가입니다 이 사람도 33도고요 리 워렌 목사도 프리메이슨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뭐냐면 어, 우리가 목적을 이끄는 사람을 지으신 분이라고, 분이라고, 분인데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 사람도 어, 어떻게 보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프리메이슨의 이론인데 우리가 보는 정통 기독교인들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적 그리스도라고 보고 있지만 자기네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아까 이게 나왔던 것이 프리메이슨의 삼각자 자화. 컴파스와 쥐가돼 있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워싱턴 D.C.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게 우측에 국회의사당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맨 위쪽에 백악관, 좌측에 링컨 기념관이 있고 제퍼슨 기념관인데 이 제퍼슨 기념관 그 다음에 요 가운데 뭐가 있냐면 워싱턴 저 기념탑이 있습니다. 조지 워싱턴 기념탑, 오벨리스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제퍼슨 기념관이 뭐냐면 어그 그, 이게 언정정도 있으면 그이그 뭐랄까 아까 이기 삼각 자와 컴파스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재퍼승인연관 거기에 있는 뭐냐면 저거를 그 현자를 갖다 그 메꿔버린 겁니다 메꿔버려 갖고 거기다가 강을 메꿔 갖고 저그한 6년 정도 안에 가지고 강을 메꿔 갖고 그 매립해서 건립한 것이 결국은 뭐냐면 재퍼승인연관입니다 그게 누가 있느냐? 프리메이슨이었던 루즈벨 대통령이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오벨리스크가 있다는 얘기죠. 오벨리스크는 남근을상대하는 것도 하고 태양신의 오벨리스크, 는 태양신의 어떤 그런 표상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돼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내용이 뭐냐면 오벨리스크에서 나와 있는 이컴파스가 나와 있는 거죠. 이 상징이 나와 있죠. 자, 여기 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겁니다. 아까 나왔던 오벨리스크가 가운데 가운데 있고 여기 뒤에 가운데 있고 나머지 것들이 쭉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요 오벨리스크가 되어있는데 요게 이제 별표 삼각형이 되는데 이게 뭐냐면 그 사탄의 상징 그 사탄교 그 사탄교의 상징인 마크가 바로 이겁니다 근데 왜 오벨리스크에 왜 이런 문양을 왜 계획해서 만들었을까 이것은 프리메이슨이 워싱턴 D.C.는 프리메이슨 도시라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한다고 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자, 이제 보겠죠? 저기 이제 워싱턴 D.C.의 대성당이 바로 저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밑에 하단이 백악관이 있는데 이이 마크가 이그 사탄교의 그 거의 그거고 똑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 그, 오, 이시스와 어, 오시리스, 그리고 호루스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시스와 호루스, 호루스가 이제 보면 전부 다이네 명이 다 쌍둥이들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시리스가 제일 먼저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이시스, 그 다음에 어, 어, 네프, 네프티스, 세트가 이렇게 네 명이 같이 이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뭐냐면 어, 이시스와 오시리스가 부부가 되고요. 네프티스와 그 다음에 세트가 부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 이 네프티스가 오시리스를 갖다 너무너무 좋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그 이시스가 없는 사이에 이시스가 밖으로 나간 상태에 뭐냐면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언니가 궁을 빠져나간 사이 몰래 술을 취하게 만들어서 이게 그이 뭐죠 그 와인의 왕 정도로 오시리스는 오시리스는 술을 좋아했던 사람, 와인을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저술 취하게 만든 상태에서 이시스의 자기 언니죠 언니의 옷을 입고 네프티스가 이시스와 네프티스가 얼굴이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옷을 입고 오시리스에 들어가고 동침을 하죠. 그래갖고 난게 아비누스라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자 근데 뭐냐면 이것을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뭐냐면 세트가 알게 된 겁니다. 세트가 알게 돼 갖고 뭐냐면 오시리스가 세트가 아화확 무장이 났죠. 그래서 뭐냐면 네프티스는 이저 세트가 무서워 갖고 사막으로 도망갑니다. 그래 갖고 사막에서 있다가 아비노스를 낳죠. 그래 갖고 이제 난 상태인데 세트가 뭐냐면 화가 나니까 이제 오시리스가 주변국 주변 강국들 주변국 사람들한테 이제 가서 어그 물. 저술 담그는 법, 그다음에 노래 부르는 법, 뭐 이런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저 순회를 나갔죠. 나간 사이에 뭐냐면, 세트가 사람들 갖다 선동해서 이런 두 명을 동시에 귀합해서 오시스가 올 때쯤 어떻게 해요? 올 때쯤 파티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파티를 만든 상태에서 아, 그이 석관을 만들죠. 그니까 오시리스에 딱 맞는 석관을 만들어요.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이, 이 석관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이이저 이것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이 석관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왔다 갔다하면서 들어가 보니까 어, 맞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오시리스가 들어가니까 딱 맞는 거예요. 그때 세트가 그 관을 봉밀봉해갖고 나일강에 빠뜨려갖고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스가 너무 너무 힘들어하죠. 그래갖고 너무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뭐냐면 그. 그, 이 오시리스를 갔다가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갖고 오시리스가 계속 찾아다니다 보니까, 어, 그, 한 능수보들 나무 석관을 품고, 그 다음에 그 어디냐면 그게 그, 그 어떤 왕실에서, 페니키아 왕실에서 중요한 기둥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시스가 오시리스 그 페니키아 왕을 왕, 그 왕궁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자꾸 자꾸 그 주변에 있는 사람하고 자꾸 예를 들어서 이 이시스가 마술도 하고 향수도 만들 줄 알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그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그 주위에 자꾸 자꾸 만들어 주다 보니까 그 왕비가 이시스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시스가 그 왕비의 아들의 보모가 되죠. 그러면서 죽있다가그 들키, 들키죠. 그래갖고 이 이시스가 이질 조건하죠. 자기는 원래 오시리스 20대 왕비였는데 오시리스를 갖다 찾기 위해서 왔는데 이 찾기 있는 그 석관이 바로 이 안에 있다. 그래서 내가 여군고다 그랬더니 그 페니키아 왕비가 이시스한테 이 석관을 주죠. 그러면서 데리고 오는데 그때 네프티스를 만나갖고 이시스와 네프티스가 어 이. 이, 이 마술을 통해서 오시스를 갖다가 오시리스를 갖다가 키, 살려내죠. 잠깐 동안 살려낼 동안 이시스하고 동침을 하고 있 상태에서 만들어낸 게 누구냐면 호로스입니다. 그때 네프티티가 여기 와서 갖고이 이 자리를 갖다 차지하면서 이시스하고 자기하고 어, 자기 왕비가 되달라고 이해하는데 이시스는 도망가죠. 그래서 동침해 갖고 누가 만든 게 누구냐면 호로스입니다. 이게 오른쪽에 나오는 게 호로스와 그 다음에 그 그렇죠. 이시스, 그 다음에 오리, 오리시리스를 갖다성승에서 나온 게 이니아옹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그 이시스, 이시스와 호루스가 뭐냐면, 이시스와 호루스가 나온 게 왼쪽에 나오는 그림이 바로 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그두 그림은 이시스와 호루스 얘긴데, 여기가 뭐냐면 두개 두 나온 것은 마리아와 예수의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내용들이 그 상. 한 상태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냐면 천주교의 지금 그, 베드로 성당 앞에 그 광장에 왜 오벨리스가 세우냐를 볼수 있으면 그것은 결국은 천주교도 태양신 숭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시스와 호루스에 연결돼서 마리아와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 나왔어요. 아까 그저 말도 듣는 사람 귀목을 위한 말도 듣는 사람이 왔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예수께서 두루 지방에서 나와 아까 똑같죠. 대벌 저 대가벌리 지방으로 통과하여 갈릴리우스에이르시매딱 얘기 나와죠. 그다음에 사람들이 귀를 귀먹고 말도 듣는 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 앞에 와갖고 이제 좀 낫게 좀 해주시라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따로 데리고 와갖고 손가락으로 귀 양이 집어넣고 그다음에 혀를 갖다가 침을 뱉다가 혀에다가 딱대시니까 어떻게 해요? 에바다 그러면서 얘기하니까 뭐예요? 그 사람이 다풀려갖고기도 들리고 입도 똑바로 이하게되있습니다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왜 사람들이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살아오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전번 시간에도 말한 거와 마찬가지로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평화롭고 사랑으로서 이 나라를 갖다가 사랑으로서 퍼뜨리려고 그랬더니 통일을 지키려고 그랬던데 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냐면 유대의 왕으로 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 로마를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자꾸 그 왕으로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따로 데리고 갔고 또 뭐냐면 3 6절에 보면 그들에게 경고하서 아무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한다고 얘기한 게 바로 여기서 나온 얘기들입니다. 자, 아까 이기 나온 게 이거고요. 자, 아까 이게 나와서 혀를 갖다가 침을 묻혀서 하셨던던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귀신들어 눈물과 말 못하는 자자 자, 여기 뭐냐면 이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그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그때 귀신들어 눈물과 말못하 사람을 데리고 왔건을 왔거,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가 귀신의 왕 바하세부를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무슨 얘기냐면 야 분쟁을 한나라마다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 그치? 그 다음에 동대도 마찬가지 똑바로 쓸 수가 없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똑같은 것처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게 분쟁을 하고 나라가 세울 수가 있어? 그게 안 되잖아. 그런데 어떻게 내가 바흐 세부를 불 가지고 내가 한다고 생각 얘기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바흐 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는 아들, 어, 아들들을 누구나 힘입어 쫓아내느냐? 누, 이, 너희 아들들을 누구를 힘입가 그러니까 어떻게 이를 쫓아낼 수 있겠냐. 느 너도 그럼 바울 세브가 똑같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제 바리새인들이 뭐냐면, 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너희에게 임했을 것이야. 근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잖아.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어. 내가 바울 세브를 제압하지 않고는 내가 바울 세브를 갖다 내가 그 제압하지 없잖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나와 함께하지 않은 사람은 반대하는 거고 해는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내가 사할 수 있는 건데 단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 나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욕 모독하는 거 괜찮아. 용서할 수가 있어. 그렇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거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은 절대 뭐야? 이 세상이나 지금이나 이른 세상에 오더라도 절대 사암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거역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그 상대편한테 그그 그 믿음을 갖다 해하고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 성령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런처럼 성령을 거역하는 사람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어떻게요? 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사실 말씀에 모든 것은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는 악한이 어떻게 선한 말수 있느냐.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하고 선한 사람은 선한 말할 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자, 그잠언에 보면 12장 3절에 보면 뭐냐면 악인은 입술에 허물로 말면 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란에서 벗어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14장 3절에 보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을,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그 다음에 제로운 자는 입술로 자기를 보전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말을 얼마큼 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바꿔줄 수 있다고 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36절을 보면, 사람의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라고 이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36절을 보면서 무슨 얘기냐면, 참 아, 두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얘기요? 우리가 무식고 뱉은 사소한 말이라도, 심판날에는 뭐예요? 책임을, 그 말에 한 거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뭐냐면, 아, 정광호 목사님이 혹시 하나님이 노하시지 않았겠느냐?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런 말씀이 나는 이런 이 말씀을 하면서 36절을 보면서 사람의 무익, 무슨 무익한 말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전광학 목사님참 존경하지만 정광학 목사님이 조금 말씀을 조금 조금 좀 수위를 조금 낮게 하셨으면 그러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광학 목사님을 지금보다 더 많이 좀 사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자. 37년 내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항상 보세요. 네 말로 인해서 결정 심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죠. 자, 예수님을 심판하는 시험하는 바리세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세 세 구절을 갖고 얘기를 할 건데요. 첫 번째 마태복음 12장 38절에 보면 자, 이 바리세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거 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이요, 선생님이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가 뭔가에 대해서, 뭐가, 뭔가 이 당신이 말한 것에 대해서 증거를 좀 이겼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예수님 무슨 말씀하시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마가 그런 얘기를 했죠.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증거를 보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런 얘기죠. 나는 선지자의 표, 그 요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볼 표적이 없어. 내가 요나가 어 3일 저 밤낮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나는 밤낮 사흘 동안에 땅 속에 있을 거야. 그리고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심판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나가 전두한 니느웨 사람들이 되했기 때문에 뭐야? 너희를 갖다 정지할 거야 그리고 요나보다 더큰 사람이 누구야 나야 바로 그 다음에 또 다시 42절에 심판 때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세 사람을 정지하는다고 얘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남방 여인이 누구야 시바 여왕이죠 시바 여왕이 뭐예요 그지혜운말 듣기 위해서 그이디오파에까지 왔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솔롬보다 더큰 사람이 바로 나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믿지를 않고 있죠 자. 자 보세요. 자, 그리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이 바로 뒤절에 나오는 게 무슨 말씀하시면 더러운 귀신의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어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된 일이다.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내가 누구를, 하나, 내가 누구를 사람을 때렸어요. 때렸는데 걔가 그 상대편이 집에 가서 아버지, 엄마, 형, 동생, 그 다음에 뭐, 뭐, 이렇게 친척 이렇게 하고 일곱 명을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내가 갔을 때 뭐라 했냐면 그럼 내가 두려워야 될거 아닙니까 어른이 왔고 그러니까 두려워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당하고 떳떳하면 이 일곱 귀신들이 나를 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야나 대통령 아들이야 아니 대통령 아들이 아니죠 문재인,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면 큰일 나죠 자, 나는 어, 정말 내가 힘 있는 사람의 아들이야 니들이 건드릴 건드리면 내 음. 뭐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윤수일 검사총장 내가 저윤총장의 내가 그 동생이야. 그러니까 날 윤석열 총장의 동생이야. 그러니까 나 건드리면 윤선 총장이 너 가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할 거란 얘기죠.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귀신이 있거나 내가 집에 어떤 그런 우환이 생기면 "아,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면서 겁을 먹는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수 있으니까, 네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 초신자가 되더라도 어떠한 역경이 오더라도 네가 예수님을 믿고 기다리고 가면 더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이 동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은 싱가포르 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뭐싱가포르에연구 아무도 없었던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저 얘기하신 요셉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요셉 목사님이 처음 가서 싱가포르 가서 그것도 뭐냐면 비자도 없고 자녀 유학비자 음, 그냥 학부모로, 부모로 간 거예요. 근데 처음에 시작해서 그 취직하려고 했던곳 자체에서 그것을 다 막으신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더 좋고 좋은 곳에다가 취직을 시켜주신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뭔가 기다리고 내가 뭔가 한번 있냐고 하느님을 믿고 기다렸을 때 뭐예요?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시고 계신다는 얘기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더 좋은 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마태음 15장 1절에 또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그 손을 씻지 않은 거예요 당신이 제자들이 어째요 전통을 범합니까 왜떡 먹을 때손 씻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계명을 범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희가 뭘 했는데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무엇냐면야 하나님을 때 부모를 공경을 하시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음 당할 거야 너희가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나 할 것이니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패한다 너희는 말로만 하고 행동하지는 않는 거야 그 다음 8절에 무슨냐면 이런 얘기가 지금 입술은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거예요 바로 주여 주여 그러면서도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지키지 않는 게 누구냐 그게 너희들하고 분명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저 9장에서 1 4절을 보면 9장에서 1 4절을 보면,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야 너희가 손이, 손을 손안 닦고 더럽다고 그러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야 입으로 들어가면 결국 변으로 나오는데 그게 더러운 건데 결국은 입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야 무슨 인지 알아? 그로 인해서 사람이 상처받고 또 상처 사람이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음도 있고 자살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네가 손이 더럽다고 손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더럽다고 해서 니들이 그 사람을 정지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13절에 보면 뭐예요?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 심으시지 않은 것을 뽑힐 것이니라고 되어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심으면 절대 뽑히지 않을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만, 하나님을 위해서 심지 않은 것은 뽑히고 말 거야 그것은 어떤 것인지 알아? 너희를 보고 보니까 뭐냐면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그럼 결국 구덩에 빠질 수밖에 없어 너희가 바로 그런 소경이야 알았어? 라고 질찰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예요? 리더가 되려면 깨어 있어야 되고 정말 내가 내 행동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근데 너희는 그런 것 자체도 하지 않고 어쩌한 형식적인 트레이에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거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또1 5장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뭐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진 줄 니들이 모르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느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가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은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요새 이제 그 우한 폐렴이 많이 유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우리 또한 목사님은 어, 소금물을 갖다 뿌려갖고서 그게 예방이 된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결국은 잘못됐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정부가 정부가 예배를 드려라 말하라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좀 생각합니다. 왜 종교자위가 분명했고 저는 뭐냐면 종교가 그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죠. 가이샤는 가이샤의 것에 하는니까 사는니까서 주라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가해자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지킬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약 그것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만약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떤어 온다면 그것은 저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지 그게 내가 봤을 때 바로 그, 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될 것이다 안될 것이다 이런 거가 아니라 내가 생각, 내 생각으로서 아, 내가 돈 계산해 보니까 헌금이 안 들어오면 교회 운영할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다른 걸 통해서 하나님꼭 분명히 채워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좀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정책이 있다면 정책은 쫓아가되 그 믿음에 대한 거 영과 진리로 통해서 갈수 있는 것은 좀 지켜갔으면 좋겠다. 그래전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또 다른 또 다른 바리새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바리새인이 뭐냐면 자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모세의 이혼에 대해서 왜? 모세는 이혼증서를 줬는데 라비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험하려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죠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결혼했으면 부모로부터 떠나야 된다 부모가 속박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둘이 아니요 한몸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뭐냐 면 부부는 한몸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가 필리핀에 작년에 필리핀에 한한달 정도 머물렀었는데 필리핀에 가 보니까 남편이 3명이고 여자가 9명, 뭐 11명씩 애를 낳은 거예요. 근데도 무슨 얘기냐면 그뭐라 할까요? 그, 그 뭐라 호적에 올리지 못한 애들들이 그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남편이 셋인데 뭐냐면 그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그 임신 그 중절하지 못하니까 애만 낳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것은 결국 이 육절에서 나오는 거, 사람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나고 그러는데 남자들이 이것을 지키지 않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여자들의 대책도 없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말씀하신 게그 내용이라고 저는 그래요. 7절에 보면, 어째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무슨 얘기예요? 8절 이런 얘기죠. 너희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아내를 버림을 허락했다고 얘기하십니다. 자, 필리핀에 있는 그 남자들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저는 상담을 하는데, 이혼 상담 것도 하다 보면 저는 이혼을 가능하면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가능하면 하나님이 쫙 지워 주신 건데 이혼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전 상담을 하는데 어, 어떤 분은 또 진짜 진짜 상담사는 이런 얘기를 해요 왜 목사님만 이혼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다른 목사님은 이혼해도 된다고 그러는데 왜 목사님만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마태복음 19장 바로 여기 그 6절에 있다고 좀 봅니다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하지만 무슨 얘기냐 완악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결국은 뭐냐면 가정을 지키지 않고, 가정을 지키지 않고, 그 다음에 딴 살림 나고, 그 다음에 폭행하고, 중독에 걸렸고 이러면 결국은 그 여자가 지키 여의가 그, 그 가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면 그건 이혼이 된다고 하지만 그 외의 것들 남편이 조금 실수하거나 남편이 조금 뭐 말을 거치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참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 그좀그 그 남성 우월, 우월주의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전이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니까, 이 인연,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이 인연을 만들어 주신 것도 조차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구절을 보면, 누구나 음행한 이후 외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늠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 상대가 음행하지 않으면 참고 살아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테러부터된 고자도 있고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그 네가 정욕을 정욕을 이기지 못한다면 결혼해라. 그지만 렇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 십자리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있을 때 만약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데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고자도 있고 태어나서부터 고자 있고 천국을 위해서. 고차 된 자도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 지어다우기 한게 뭐냐. 그것을 한게 누구냐 하면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한 거죠. 이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버리지 말아라. 그리고 아내와 너는 한 몸이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의 또하나말씀 이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 때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자 어, 또 다른 이제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자, 바리새인을 보면 어떤 일, 자, 이 바리새인 지금 세 파트가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의 얘기는 뭐냐면 꼬투를 잡고 자기네 기득권을 차지하려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예리, 예수님이 항상 그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어떻게요? 넘어가지 않고 아주 아주 그, 그 사람들한테 그 정말 진리를 선포하고 계시죠. 자, 23절에 보면 2 1절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칠때 그가 바리새인들로서 네가 뭔데 여기서 그걸 가르쳐라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 이렇게 얘기하는가요?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뭐네 권리 권위, 권이 권위, 네 권위가 뭐야? 어디서 권위를 준 거야? 이게 네, 하락한 네게 누구야? 그랬더니 이런 얘기야 물어보는 거야. 자 유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 왔느냐? 사람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오면 그를 믿지 않냐? 그러니까 하느님부터 왔으면 그럼 세례요한을 왜안 믿었어? 용을 먹을 거고 사람으로부터 왔다, 왔다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 요한이 선지자라고 여기니까백성들은 욕을 먹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라고요 주저주저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 무슨 얘기야 너희들이 얘기 못하면 나도 얘기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2 1자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두 아들이 있었어 마더들한테는 너 포도 가서 일좀 해라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뭐요 가지 않았어요 근데그 다음에 뭐냐면 그와 같이 말하니 실수에다 하였다가 그 후에 니우치고 갔다는 얘기요 큰아들은요. 근데 둘째는 어떻게요? 해그 둘째는 뭐요? 둘째 아들은 뭐요? 그니까 첫째 아들은 가겠다고 러고안 가고요. 둘째 아들은 뭐냐면 실을 안 가길래요. 그러다가 결국 니우치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누가 더 뭐예요? 아버지 뜻대로 한 거냐? 그러니까 정말 둘째 아들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너희들은 무슨 얘기냐? 너희는 첫째 아들이더라. 너희는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진 않는다. 그렇지만 세리와 창녀들은 뭐예요? 아 싫어요라고 하면서 나중에는 후회하고 니우치고 회개하고 그것을 행한다는 얘기죠. 그래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얘기한 거죠. 자, 요한이 요한이 뭐예요? 너에게 그를 믿지 않았다 아니 었을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끝내 니우쳐 믿지 아니었다 너희는 믿지 않았다고 얘기 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바리새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 바리새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얘기는 우리가 병 고치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실수가 있다면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 그 자기가 낫던 것서 자랑하고 싶었던 것들, 예수님이 얘기해서 하 하지 말라고 그랬던 걸 갖다가 지키지 못했던 것들밖에 없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무 기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 눈앞에서 봤던 기적이나 병고침 이런 걸보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것을 인정하기 싫어서 뭐예요? 겉으로는 처, 처음에는 인정하되 뒤로 와서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란 얘기죠. 결국은 뭐냐면 자기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잘 자기 진리를, 자기가 진리를 갖다 수호한다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진리를 지키지 않는 자들이란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빛에 있느냐, 어둠에 있느냐, 그 말씀을 갖다가 전번,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빛에 있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이두 자들처럼, 네, 싫어요. 라고 하다가 결국은 생각해보니까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누구예요? 자, 그, 가론유다는, 가론유다는 뭐예요? 가론유다는 예수님을 부정을 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은 부장했습니다. 그렇지만 가론 유단은 후회를 한 거예요. 후회. 후회를 한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뭐 했어요? 회계를 한 거예요. 후회하고 어떻게 후회하고 그 사람은 결국 가론 유단 후회했기 때문에 결국은 자살했고요. 베드로는 회계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구원받아서 반석이 된 거죠. 그 바로 그영계입니다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고장, 예수님이 고향을 왜 가셨을까? 그 내용을 갖다가 저도 한번 여러 가지 생각해 봤습니다. 고향을 왜 가셨을까? 뻔히 아셨으면서. 자, 마가복음 1장, 6, 1절에서 6절 보면 예수께서 고향을 가시니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 가르쳤어. 그랬더니 뭐야? 밑에 사람들이 뭐냐면 이런 얘기. 야, 이 사람 뭐야? 저 요셉이 아들 아니야? 근데 저게 뭐야? 어 말이 대단해. 저렇게 권능이 어떻게 생긴 거야? 저 능력이 어떻게 생긴 거야? <웃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저 사람 마리아 아들 아니야. 그리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 아니야. 그러면서 뭐예요. 예수를 배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저도 마찬가지 이런 거가 있었어요. 자,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못함이 없는 이라고 돼 있어요. 어때요 종교 아는 사람 앞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저, 전도하기 어려운 게 누구냐 면 바로 부모 형제, 제일 전도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그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왜냐면 어, 우리 어머니를 갖다가 전도하는 게 우리 어머니에게 전도할 게한 제가 목사 되고 나서 어머니가 종교를 바꾸셨어요. 그 전까지는 불교를 믿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불교 하면서 절대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목사가 되고 나니까, 목사가 됐는데, 내가 이걸 믿으면 안 된다 생각하면서 바꾸신 거예요. 또 하나, 또제 얘기를 들면, 저, 어, 제 친구가 재벌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재벌 친구가 아, 아주 뭐 인원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그 강의 같은 걸 많이 했었어요. 그 예를 들어서 뭐, 그, 음, 여러 가지 뭐그 리더십도 하고요. 여러 가지 뭐 대인 관계. 이런 강의를 많이 했었는데, 그 친구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한거예요 야, 너희 직원들, 야, 꽤 되니까 내가 그뭐희 교육 좀 시켰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우리 친구 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막 교육을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야. 막 아이, 너는 안 돼. 마. 왜요? 그 친구는 저의 과거의과거의 과거의 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사절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그까 그러니까 러니 거기선. 그 외에서는 아는 사람한테는 하기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소수의 병자들만 고치고요 안수에서 고쳤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6절에 뭐냐면 그러시면서도 불구하고 뭐냐면 이에 모든 천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가르치신 것을 갖다가 거기만 배제되더라도 계속 가르쳤다는 얘기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면서 7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씀 하시냐면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자, 이게 전도 방법입니다. 제가 전도 폭발 훈련 그을 했는데 한 10년 정도 했습니다. 근데 전도 폭발할 때 뭐냐면 훈련할 때세 명이 한 조가 되거든요. 한 조가 됐는데 자, 한 명과 두 명이 했을때 뒤에서 한 사람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요 둘씩 보내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를 할때 뒤에서 뭐예요? 중보기도를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둘을 보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을 권능하는 주신을 갖다 어떻게 해요? 이게 아무나 사실을 하지 못해요. 자 여기서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자마가음 9장 2 8 2 9절을 보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무사우되 우리가 어째야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나 이니까 이랬을 때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어떤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는 이라고 얘기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뭐예요? 주신을 제어할 권능을 받으려면 결국은 뭐예요? 기도 외에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제에 나가면 우리가 어떤 권능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거기서 버텨나올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세 번째 뭐예요? 세 번째 뭐냐면 명하시대 어,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절대 갖고 가지 말아라 라고 이기하는 거예요. 왜요? 돈에 의지하면 전도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냐면 우리는 단기 선교를 갈때 뭐냐면 돈으로 가거든요. 결은 뭐냐 그 사람들에 선물을 주는 거예요. 선물 주면 뭐예요 그 사람 그거로선 그 그때 뿐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도 방법이 뭐냐면 아무것도 같이 가지 말으라고 얘기합니다. 두벌로도 같이 말하라. 두벌로도 같이 말이냐 뭐냐면 어 자꾸 뭐냐면 실력 없는 사람이 자꾸 사람들의 말에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돈과 명함하고도 갖고 다닌다고 생각 이러지만 뭐냐면 그냥 끌려가지 말고 그냥 그냥 여기서 죽치고 그냥 그 사람들하고 그냥 모든 걸 끝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자꾸 남의 말 듣지 마라.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와 한 곳에 딱 정착하면 그곳에 계속 했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희를 갖다가 무시하면 뭐예요? 거기서 나갈 때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랬고널 증거 삼아라. 무슨 얘기야? 거기에 밀어두지 말아라. 환영하지뭐 그냥 떠나버려라.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가시, 나가서 가 회개하라 전파하고. 무슨 얘기냐? 너희를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라고 전파하는 거야. 요나가 이누야에 가서 회개하라고 이야기한거것 똑같은 겁니다. 회개하라고 전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 기도하고 그러면 이번에 나오는 귀신은 제안은 권능을 주실 거니까 뭐예요? 그러면 고칠 수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성전을 깨끗하게 치우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얘기해 보면 6월절에 가서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돈바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6월절에 보면 멀리 저 지방에서 갖고 오죠. 지방에서 갖고 오면 그것이 흠이 될수 있으니까 여기에서 물건을 파는 거죠. 비둘기도 팔고 양도 팔고 소도 팔고 다 파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예 자,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분노를 받은 예수님이 하신 거죠. 노끈을 채찍으로 만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 으로 내쫓아 버리죠. 내 집은 내 집은 장사는 집으로, 내 아버지 집을 장사는 하 집으로 만들지 마. 뭐요? 내 집은 여기는 기도하는 집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성경 말씀에 주의전을 삼아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한 것을 기억하더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자, 이 유대인의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이 있어 이게 뭐야 성전을 이거 엎으니까 넌별벌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19절에 뭐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이 성전은 36년 동안 지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웃긴 소리하지 마. 나고게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자이 말씀이에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키신 말씀인데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죠.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걸 믿게 됐죠. 예수님 이게 이 예용이 어디서 나요 고려도전서 13장에 13,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누군지 하나님의 성령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내 몸을 네몸이라 생각하지 마고 내 몸은 하나님의 몸이라 생각하고 예수님몸이라 생각하고 있으니까 정말 좋은 거, 나쁜 거 먹지 말고 좋은 거, 그 다음에 좋은 말,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또한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이거예요.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바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이게 나온 겁니다. 자, 성전을 뭐 하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성전을, 우리는 현재 성전을 뭐로 만듭니까? 현재 우리 교회가 나오는 것은 문화공간으로 만듭니다. 문화공간으로요. 그래서 도서관도 있고 카페도 있고 만남의 장소도 있고 여러 가지 무슨 그 무슨 뭐, 무슨 그 전도 축제를 할때 항상 뭐 가수들이 와갖고 찬양 부르고 노래하고 간증하고 이런 문화 광장으로 만드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니란 얘기죠. 우리가 문화가 들어오면요, 문화가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 우리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뭐냐면 교회가 어, 우리가 우리가 성전인 것처럼. 우리가 초대교회는 그냥 가정집이 그냥 교회예요. 근데 뭐냐면 그 교회가 국교가 되면서 교회가 건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교회에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자, 문화가 들어온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예요. 도깨비는요. 도깨비는 나쁜 놈이에요. 사실은요. 금너하라 뚝딱, 은너하라 뚝딱, 그게 도깨비죠. 근데 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 그 도깨비와 그 다음에 죽음의 사자죠 사자같아 사 이렇게 멋있는 사람들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미화시켜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렇게 나쁜 거에 문화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마찬가지예요 알라브 루시퍼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이렇게 미남 배우가 나오니까 루시퍼가 사탄인데 루시퍼를 갖다 좋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라고 좀 봐요 마찬가지예요 자 동고동고하는걸 동거, 갖다가 좋게 만드는 거야. 그때 그러니까 누구예요? 이효리, 자기도 부모 동고에동고했다동고 동거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라고 모든 문화 자체를 갖다 동거를 해버린 거야 백희섭 씨가 여기 나와서 뭐라 그랬어요? 조을했다고조언을요 아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다가 왜공중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문화를 갖다? 예수님이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혼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늠한 것 외에는 이혼인서로 써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졸혼도 마찬가지 그런 거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말 잘못 생각하면 이 나라가 정말 잘못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요 정말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노력한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만 실수를 했다고 해서 전반에 그 성남은혜에간 목사님 자기가 이 우한 폐렴을 갖다가 코로나19를 갖다가 전파해서 자기가 목회를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히 그 뜻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뜻을 정말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말할 때한말한 한 말이 참 중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런 얘기 했죠. 아, 거의 다 잡았습니다. 우리가 세계에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다시 한번또 우한폐렴이 코로나19가 또 사람들이 그 증가가 됐죠. 환자가. 병원 원장까지 환자가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제가 봤을 땐 조금 겸손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내가 말을 할때한말한말자 중요한 말 내가 하나하나 골라서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과거에 참 욕을 많이 했던 사람 중한 사람입니다. 지금은 많이 회개하고 많이 줄여하고 있고 어떤 때 가끔 화가 날땐그 욕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말씀 우리가 증거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정말 말이 정말 중요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자.